하습니까 선비님 반녕 어떻소 이선준이라 합니다 이것이요 저도 믿잖아 무엇을 그... <웃음> <뭐였지? 웃음> 상상하지 지않 말씀이 없습니까? 이름이 강마루라고 했지. 앞으로 2년 후에는 우리 학교가 대단한 천재 의사 한 명을 가지게 될것 같은데. 무서워 마루야. 오 제이 언니한테 가면 나 아파서 죽어버릴 거야. 한지가 따고 자식을. 스물여덟의 아버지 같은 남자 정국절이 꿰차고.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보스 씨는 이름이 뭡니까? 유시진입니다 그쪽은요? 강모현입니다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도시 대지간지게났어. 대지간 용시자 숙 毎月の給料から先に差し引く各自に支給するすべての個人要金は配給は給料から差し引く少年になる朝鮮人たちを殺さ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無駄気よ寝たらそいまにいらどよくそ長けへじょうびしだ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 다 같이 에 다시 가요? この出来事을 기억する朝鮮人たちは 一人たりとも残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